텀블러의 외형적 특징은 촉수로 덮인 검 바이러스 같은 몸체로 촉수는 전트룸의 문어와 유사성을 보입니다. 촉수는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며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방응자나 적대적 해체들에게 위협받을 시에 촉수를 화살처럼 쏘아 세상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젤리처럼 보이는 피부는 충격이 가해졌을 시 단단히 굳어지며 평균 이하의 지능은 돌고래와 비슷한 것으로 유출됩니다. 텀블러의 내부는 단단하지만 허술한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끈적한 녹색의 혈액으로 채워져 있는데 녹색의 혈액은 내부에서 없어지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 피해의 면역이 있으며 많은 양의 앱솔루트 페인을 쓴다 해도 피부를 약간 손상시키는 정도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전기에 취약한 약점이 있어 페이저건이 효과를 보였습니다. 수동적인 상태에서의 텀블러는 생명체가 아닌 듯 움직이지 않으며 텀블위드와 비슷하게 바람을 따라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해 시면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텀블러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백룸의 연구원들은 시면으로 떨어지는 프로세스의 추론을 정리해 공으로 이어진다고 일론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특이점으로 인해 텀블러의 개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텀블러는 적대적이지 않으며 웬만해서는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데 방황자나 다른 개체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은신에 들어갑니다. 이후 텀블러는 완전한 검은색을 띠는 창문 없는 지의 형태를 보이며 나타나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뒤쫓게 됩니다. 가해자가 머무는 곳이 특정되면 텀블러는 자신을 위장하고 검은색의 집을 가해자의 집과 동일하게 변이시키는데 창문이 존재하지 않아 구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변이된 집에서는 아몬드워터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유인당한 가해자가 집으로 발을 디딘다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동적 성향을 가진 텀블러가 도발을 받지 않았음에도 유일하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파티고에게만큼은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서식지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텀블러에게 노려진다면 죽은 척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